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수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거는 엠스톤 전용 마이크 입니다 예어 네. 저쪽에 지금 현재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어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만든 이제 여기 이제 스피커로 이제 아이 그 이어폰이죠 이어폰 출력으로 해서 이제 들을 수가 있고요 어, 요걸 누르, 눌러서 말을 하는 예, 그런 개념이고 요거를 누르게 되면 그 원격지에 있는 어, 현장으로 이제 그 사이렌 경고 방송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가지 녹음을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,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어, 그렇구요 어, 그 다음에 비상벨 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그 김영미 팀장이 비상벨을 지금 누를 겁니다. 자, 저렇게 누르면 자 이걸 누르게 되면 바로 비상벨이 끊기게 되고 무슨 일이십니까? 네, 아,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김영미 팀장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? 여기 아 안녕하세요, 김영미 대리가. 오케이 이렇게 이어폰으로 말이 되게 됩니다. 어, 좀더 디자인 좀 다듬어서 어, usb 로 이제 우리가 cms 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좀 어, 뭐좀 디자인 좀 다듬어서 어, 우리가 뒷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뭐좀 디자인 좀 다듬어서 우리가 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출시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